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제가 지금 몰골이 좀 초췌하죠 방금 운동 끝나고 씻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3분이고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 김 야식으로 뭘 먹으려고 해요 운동 후에 야식은 국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많이 먹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라면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면이 불것 같아서 아직은 안 끓였고요 지금 라면 끓여서 바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라면 끓여와 봤고요 이거는 신라면 두봉지에 파기름하고 고추기름으로 한번 닭 가슴살을 볶아서 넣고 계란하고 파채까지 넣었고요 얘는 김치 그리고 또 밥이 필요하잖아요 라면에 그래서 참치말 삼각김밥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ASMR로 한번 먹방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아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야 oh 마지막 네, 이렇게 야식으로 라면하고 삼각김밥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역시 운동 후 야식은 못참잖아요 아시죠 내일 아침에 얼굴이 엄청 부을 것 같긴 한데 별로 안 붓겠죠 뭐 모르겠네요 일단 너무나도 맛있게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. 안녕!